용인신봉 센트레벨 5단지 m v r 64 채널 4대 구성하였고요 차량 이벤트 검색 여기 보시면 정방향 차량 뜨고요 동시 검색 그거 닫아버리세요 창 닫아버리고 동시 검색 플레이 그냥 아니 확장 이고 그냥 분할로 플레이 쭉 하세요 그 차량 나오는 부분을 마우스 포인트로 만 이렇게 좀 잡아 줘요. 네. 그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네, 네. 입에다 콜도도 그리고 그, 그, 네. 좀 그, 잡아 줘. 그, 저 전문도 시작하고 다찾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지금 아, 저 아, 화면에 안 사진 안 뜨는 건왜그래그리잖아 모션 감지 녹화니까 모션이 네, 저, 없을 때는 타니까. 녹화를 안 하죠. 녹화 안 하는데 그 차가 놓고 움직임이 있겠지? 있는 거만 찍는다고 보셔야죠 확대 그거. 지하로 내려가네. 지하로 내려가네. 네. 저기 지하 내려가면 3층인가요? 3층이지, 3층이면 이제 이 밑에서 촬영이 되는 거구나. 응, 그렇게 3층으로 내려오네. 지하 아, 그 차예요? 예. 네. 여기도 3층인가 보죠? 2층인데? 그거 2층. 2층. 그럼 그 아까 2층으로 내려가는 거. 2층으로? 네. 네. 홍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니다그차 네. 들어오 네. 계속 그냥 네. 네. 네. 또2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로 들어와서 네. 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내려서 주차할 때 확대를 한번 해 줘봐. 거로 가고. 네, 다들 2층이 이런 데는 주차 안 하나 봐. 네, 네, 네. 500, 사우나에 그립 돌아오네. 그립 돌아와가지고. 저쪽까지 오네. 쭉 돌아오네. 논문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저게 지하 3층로 인가요아직2층팀 단위 아직 2층, 2층인가죠? 2층인 요 음. 파킹 쪽 어디서 하지? 파바파 <웃음> 어, 죽겠네. 파킹한테 내가 오늘만이 지금 몇 시예요? 확대 해봐 어. 저기에 잠깐 음, 대고 있는거네 파킹하는거야 파킹 이제 음. 저기다가 <웃음> 계속 약간 올려줘요 <웃음> 좀더파킹하는 거기다 파킹하 디지털 좀더더까이이겨봐 봐. 오케이 더. u t 또 가네. 응? 네? 아니요. 또잘되 l 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응? 저분이구나 아, 응. 응. 어, 스톱 그래. 여기까지 스톱 그래. 여기까지